이게 마지막인가? 하나 더 있을걸, 6단계. 많던데? 오케이. 당근, 은 뭐하고 있냐? 어? 아, 아, 밑밑칸밟봐야 돼, 이제. 오, 아. 아, 요까지 왔다. 봄네 어, 거기 아니... 아 다이아 몬데구나 이거 뭔 노래야? 아. 어아 세이브 됐네. 아. 어 아, 뭐야 나 어디로 뛰는 거야? 아. 아. 어. 어디로 가는 거야? 옆에 견인차아 아이 씨앗. 와, 안 터졌 다. 바로 가기 이거 견인차로 가지 말고, 어 됐네. 야, 어? 야. 아, 오케이. 간디 나갔는데. 왜한명 게임 떠났냐? 그럼, 이게, COH 멤버들만 남았네. 오, 한명 된다. 3대3이라아데안 해. 안 해. 아, 뭐야. 내 나이, 나이, 견인차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, 이제. 야, 여기 뒤로 가야 한다, 우리. <웃음> 응? 우리 뒤로 안 가면 붓을 두개 못. 아야. 강제 뒤가. 뒤. 나. 띠. 띠. 띠. 띠. 오케이 왔는데 여기서. 오케이. 저 왼쪽. 또 밟을까? 저게저 반짝거리는. 혹시 몰라서 한... 그냥 밟았다 내가 이거 다시 밟아. 오케이. 저 뒤에 저 뒤에 차. 저 뒤에가 저거예요. 저거. 노란 차 있다. 아, 노란 승용차 뒤에 음. 칸에 보면 반짝이는데. 저, 노란 승용차 짐칸? 응 음, 저기에 반짝거리는 거. 어? <웃음> 아, 야, 거기 가면 돼. 어, 아무것도 앞으로, 어, 앞으로 가자, 이제. 아, 바로 절로 가야 되네. 바로 이칸 돕고. 악. 악, 악, 악, 으아! 뭐야? 어, 오, 끝났다. 이걸로 끝. 다 깼나? 어, 다 깬다. 와, 개왔네 아, 배야. 어, 아닌데. 야, 1-B가 있는데. 뭐요? <웃음> 뭐요? 어. 뭐요? 우리끼리 뭐요? 못한다 포기해야 한다. 어. 포기다.